네, okay. 음, 나옵시다.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16강. 어, 시, 이 월드컵 그 이,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4강하고 결승은 결승은 뭐 결승이고 4강은 세미피날 이라고 하고 이거은 뭔가 세미세미피날 인가 아니면은 할라는 숫자가 들어지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어... 폴바문디아위키백지 정도 검색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클라시피카토리아. 이게 30이 초반 적어고요. 음... <웃음> 아지그 <아니, 그게 힘들지? 웃음> <웃음> Octavos 라고 하네요. Primera ronda, Octavos. Ronda Finale? Ronda de Octavos 라고 하려면? 문장에 대한 걸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 독일이 8강까지 올라가는 과정, 그거를 보면은 10년에, 3등 이었으니까 8등까지 올라갔겠죠? 우승니우승 우승을 한연 우승을 우승을 하니, 우승 o 하니, 우승 하니, 우승을 하 Barcelona descalifica pierde pierde las c l a s i f i c a t o r a s en l e s ah, donde, i u c a s i e u c a ni me n a n o 아, 이게 신규각인데 없다고 하라고 하네요. 없다 o cuarto, s e m i f i n a l e final. 아. h a r a o octavos, <tras> final. e For t h 스 n p e r d i f a t n i n g a r e t e f n a 계속 이어지는 구조인데 아, 여기는 이제 이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추가된 거고 그 뭐라고 하지? c 라우 u s 라고 하는 그런 구조고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십 대들이 형치제들의성제고 정치를 여기게다나다 이게 스페인어 신문 기사라면은 이십 대가 몇 명인지가 나왔을 것 같은 기사예요. 몇 명인지 아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호비네 뭐라고 하지? 미에사니에르스아십 배. 한 사람만 있지? 지금 제일 가깝게 생각되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거기에 뭔가 좀 세부 분류가 있나 지금 보고 있어요. 쉽지 않은데. 20대는 <웃음> 2 0삼드이라고 하는데 이캐베가에 이거에 나가는 스페인어들가 있나 봅니다. 아 없다. 어. 음. Teenager Teenager를 번역하면 되요 a d o l e s c e n t 10대인가? 아... 애매한데 청소년. h 선 n o ah, só 문장구조가 진짜 이상한 한국으로도 좀문장구조이상해 10대들이 이렇게 들으면 마치 10대들 10대들 <웃음> 세대가 전반적으로 <웃음> 세대 전체 차원에서 차 진짜 <웃음> 하고 사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아호베네어아더레 센테스라고 합피다큰 편을 가끔 있는 것 같으니까? 호베네도 센테스 이게 제과아 도스 Mujeres en un coche regado escaparan de la policía. Cuando... 스 스카... 아, 스도 만도... 오케이. <웃음> 이거 순서가 이러면 좀 애매한데? 어... 이 아파트 주차장은 여기에 넣어두는 거 아니에요? 청소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건고하던 게 어제 지금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아 그런 건가? 주차장에서 훔쳐, 훔쳐서 이렇게 지금 표시한 건가? 어 오케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쳤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여기 뉘앙스가 마치 자기가 청소년이 사는 아파트라는뉘앙스가 살짝 있는데 느낌상 근데 그런 뉘앙스를 전부 다 포함해야 될지 안포함 할지가 좀애매요스왜냐면안 그러면 내운 아파트 멘라고 해야 되니까 e 파 e s t a 아파 n 아파트 e 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n 파트 a 파트 a 파트 아파트 아파트 a 음... 약간... 교통 사고랑 검거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뉘앙스는없으니까 그여운없어운 귀여운, 귀여운, 귀 거는 미여스카파운 귀여운, 귀여운, 귀 있 오케이. Okay. 렇게해 주면은 이게 이제 호변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 청소년이 검거되었다아여기는 청소년. e okay. 어. a okay. okay. 보통 이렇게 건거되었다라고 스페인어 붙이면은 언제가 항상 들어갈 것 같은데 Detenido, detenido rastro. Thank uh you. -huh. 이거, 안ounced, 에, 스 에... 베처스. 에... 누가 체포되었는지 안 적혀 있는데 계속 교통사고 추가 나온 거 보니까 이 기사인 것같네이 기사의 지금 내용이 이것도 있고 그다음 문장이 이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범인이라고 할게요. 범범 범인? 혐의자. 스치처어 아, 근데 여기, 여기 혐의가 또, 또 들어가 있네? 반복되는데? 청소년이라고 넣을게요. 이 혐의는 절도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교통부 위반도 혐의인 건지, 아니면 교통부 위반은 자, 정적인거고절 자. 자, 향인 건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uh... 시청자? 텔레비댄트밖에 모르겠는데 뷰어 쓰읍. 바로 나오려나? 에스펙타 음. 어린 거가 없어? years, ¿que no en español o es que en inglés? Vida, ¿cómo r h o r a h? Especta espectadores. g e n e r a d o s a causa de a causa de a través 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미하는 게... 뉘앙스를 전달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어떻게... tan pronto como junio? 그건 좀 아닌데. jamás 아, tardar 그냥 일단은 6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번역을 했고 이름이 아니라는 뉘앙스는 음. 오케이 됐습니다.